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이디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 천1 0 0천 명을 찍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조회 수익이 생겨 더 좋은 게임, 더 좋은 컨텐츠, 더 좋은 장비 그리고 더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짜잔 마이크를 샀습니다. 그동안 음질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. 지금 이제 마이크가 배송이 와가지고 더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께 영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응원 댓글 단 하나 하나 감사하게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많은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<목소리>